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계 작가 수잔채의 2019년작인 캠프타이더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한국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수잔채는 1969년에 태어났는데요. 이분의 첫 작품인 The Foreign Student가 1998년에 나왔어요. 그런데 이 책으로 어, 아시안 아메리카 컬처리어워드라는 책을 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하였고 그 뒤로도 내는 책마다 굉장히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. 예, 호불호가 갈리는 독자들고 있는데 좀 어렵다, 복잡하다 이런 게 있는데 평단에서는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. 그 수잔 최 작가가 처음으로 낸그림 책입니다. 우리 옛날 어린이 작품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. 옛날 이야기. 이에요. 어, 산에 캠프를 가고 매년 있는 행사인데 거기에 가서 이 주인공인 소년이 호랑이를 만나고 그 호랑이와 보낸 며칠간의 공한물 그림책입니다.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호랑이와 나눈 어떤 따뜻한 시간 속에 어, 나중에 지나가고 나니까 꿈결 같았던 그 시간들을 이 소년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가 제가 생각하기에는. 느끼는 그 감정, 분위기 이런 작가가 쓰고 있는 그 문체들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문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렵지 않은 문장을 여러 번 읽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의 그림을 그린 조한 로코라는 작가는 미국에서 주는 그림책 작가에게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인칼데스상프상 작가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이 이제 제가 도 보여드리겠지만 한 편의 수화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수장 최 작가의 템프 타이거입니다. 템프에서 만난 타이거, 호랑이지만 지금은 친근지향의 정수엽으고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야기 한 건데요. 그리고 또이 작품 첫 번째 안쪽 페이지입니다. 되어 있고요.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수채화 같은 그림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대단한 뭐 사건이 있는 게 아닌데 그림을 계속 들여다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글이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본지물을 미묘하게 읽다가 보면 은 다시금 또 읽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글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. 캠프 중에 호랑이를 만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이는 고양이 같지요? 고양이처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로 희망이와 나누는 시간 속에 이렇게 들으면 니다산 속에 아무도 없고 그냥 가족들이서 캠프하고 를 있지요. 호랑이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호랑이가 여러분에게 말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?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호랑이와 소년이 아, 캠프 기간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었겠지 길면 2박 3일 그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호연이 어떤 그에 사라지지 않으니 그 잊을 수 없을 뻔하는 그 소년이 자기가 호랑이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방법 그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호랑이를 그려두는 것 마지막 은 그래서 소년이 캠프에서 만났던 호랑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두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019년작 후잔채의 캠프타이버 도 아이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그림을 여기저기 보시면서 아이들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일상에 지쳤을 때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어린 시절을 상의해 본다면 내 어린 시절의 호랑이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2019년작 화전쾌의 캠프 타입을 가지고.